20km에서 80km까지 앞에 사진이 나왔던 김수동 분을 모시고 진짜 구도비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과연 어떻게, 어떤 떻게어 마음가짐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과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병중교회인데 피자먹고 누워있는데 숨이 안 쉬어가지고 막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제 갔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어떤 계기로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거죠처 어, 일단 제가 그 전부터 계속 고독기만 이었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2학년? 아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, 네,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. 그때 몇터 그때 한.. <웃음>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, 부터 일단 약간 살짝... 네, 움직이... 아, 살 쪘다 그래서 먹는 걸좋아하니까 음. 그래서 찌기 시작하면서 어렸을때 잘 몰랐는데 점점 이제 계속 고소비만 유지하면서 처음 체중기억은 100kg가 언제 됐었어 100kg는 어, 거의 중일쯤에 <웃음> 초등학교 6학년 때 아, 신체검사를 했을때 어. 96점?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나온거든요 그래. 그래. 큰일났다 큰일났다 했는데 그때부터 찍어요? 아니, 그때부터 그냥 그때는 <웃음> 뭔가 네. 감각이 아. 없어 160kg 언제? 160kg는 제가 23살 아, 계속 는 거야? 네, 계속. 끊임없이. 계속. 어, 2 3살까지 거의 그냥 100kg에서 6 0 k g 네. 그러니까, 어, 1년에 한 5kg씩 는거나는 네. 그냥 계속 먹었어니 160kg 이상이었어. 체중이 안되질 거야. 요 네, 체중이 안되져가지고 네, 네, 운동 다이어트 조금 시작하기. 시작했을 때한 158, 9일 돼요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때였어. 내가 1 6 0 k 넘었었구나. 1 6 0 k 가 넘었었구나. 이제 1 6 0 k 넘었었겠네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시작했어? 어떻게? 왜? 왜는 아니고 뭐? 시작이야. 이제 누구든지 비만이면 이제 다이어트 마음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. 시작할 때. 아 일단은 계속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고. 아, 이미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일단 했는데, 그래도, 그래도, 그러니까 성공할 정도의 그런 뭔가, 음. 각오가 지금 계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, 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계속 하다가, 일만, 일하면서 뭐, 스트레스도 받고 막, 그러니까 뭐 먹는 걸로 풀고,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, 이제 뭐, 일하는 게 이제 좀, 상황적으로 좀안맞았서요 거기 상황이랑 제 상황이랑 너무 이제 트러블도 생기고, 너무 돼지라서. 네 너무 <웃음> 돼지인 것도 있었고 제자신도 그렇고 어, 뭔가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 이제 여기 이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음. 이런 생각 들어서 아, 왜? 어, 일 그만두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어. 했는데 이제 막 너무 막살찌살찌는 무서워가지고 막, 막 누워 있는데 숨을 아유. 살이 막 걷어가지고 네, 살이 막 어,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 막 아주 들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막 피자 먹고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그와중에도그 <웃음> 거... 그래. 와중에서 <웃음> 피자 먹고 누워 있는 <웃음> 상황이었는데도 그몇번 자꾸 들어가지고 안되겠다 진짜 너무 무섭다 아,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? 네.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음. 싶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잘 모르니까 뭐, 뭔가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. 일단 거기서 최고도비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따로 지금 과정보다도 160kg에서 120kg 막 이때까지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느지그 때는 일 그만 들어가서 어, 헬스장이랑 킥복싱하는 체육관이었어요 음. 거기를 두개를 다 끊고 오전에는 거기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크로스핏 같은거 막 맨몸 운동하고 저녁에는 좀 집에서 쉬었다가 밥좀 먹고 저녁에 헬스 가서 밥은 아침에는 그냥 맛있는 거좀밥 배불리 먹고 저녁에는 닭가슴살한 아, 뭐. 팩만. 아좀 그러니까 거의 한끼 그냥 한, 한 끼. 그러니까 약간 그간녀쪄 단식. 말 그런 느식그거니아침에좀 풍성하게 먹고 또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고 다시 아침 네. 자고 어, 어떻게든 자고. 네, 왜냐면 그리고 너무 그 닭감수 하나 먹으면 배고프고 막 음. 괴로우니까 막배막 막 잡으면서 음. 이렇게 잡던게그배잡거 <웃음> 보니까 아, 빨리, 빨리 빼라 아. 뺏어라 이런 처음에는 아. 그게 그, 몇 개월 그 그런 거잖아 나 거의 어. 한 여름에 7, 8 개월 걸렸어 그래도 그래서 1 2 0까지 네, 네, 네. 그니까 따한끼 먹기 잡죠? 네. 그리고 또 이제 나름또 치팅도 이 가졌어요. 아 그래도 그때는 치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. 아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먹었어. 그 워낙에 많이 먹어1 k g 도 될라 그러면 정상인처럼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? 그쵸. 어느 정도 먹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되면은 막 하루에 칼로리로 먹는 저는 피자랑 치킨 같은 거 먹어요. 아침에 피자를 먹는 거요 돼지들은 그런 게 있어요.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를 먹었어요. 좀 먹어야 돼. 그러니까 피자를 먹었어요. <목소리도> 피자 저녁 예, 아점 같이 피자를 먹죠. 아점 이제 보통 피자집들은 아침에 안 열어. 안 열고 거의 11시에서 12시 좀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. 예, 예, 피자를, 뭐. 피자를, 피자랑 스파게티 이런 거, 아, 피자만 아, 먹어요. 그리고 피자, 스파게티 이런 콜라 아, 물조건 아, 1.25 이렇게 먹고. 아, 그걸 다 먹어. 요 그럼 보통 다 먹고. 아, 그 다음에 아, 이제 좀 배부르고 지나면 아,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. 치킨이 먹을, 싶다. 먹고 싶을 때도 있고, 아. 아니면은요, 아, 피자가 또 먹고 싶을 때도 있고. 신 피자가 또전저 피자를 워낙 좋아했어. 아. 피자를 진짜 일주일에 어. 하루에 두 끼씩 <웃음> 일주일 계속 먹은 적. 정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뭐 치팅하고 뭐 이런 거안 먹은 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니까, 음. 그러니까 음. 정상인럼 먹어도 빠지는 거네. 저 초반. 초반은 그냥 정상인처럼 먹으면 쑥쑥 빠지는 거죠. 일낌이 그러니까 일반식 정상 인 정도. 네, 정상인. 그 정도만 빠져.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일반인들 이상상할수 없는 짓만 안 하면. 120까지 간다. 30는상체으만먹는간님한 <웃음> <오는 게 굉장히 웃음> 그래도 엄청 늦지막 <웃음> 그때 막뭐 괴로운 거야. 아, 그때 너무 그렇운 그러니까 거야. 일반인처럼 먹은 거배 잡고 자야 될 정도지만 <웃음> 그리고 120까지 간단하그 다음부터 뭐 <웃음> 여기 올때몇 킬로였어? 여기 올때90한5까지 뺐다가 120에서 이제 100까지는 어떻게 돼. 그때는 어 그때는 좀 그래도 먹는 그 참는 거에 좀그 음. 내성이 생겨가지고. 그 이제 정상적인 식단 할수 있는데 정상적인 식단과 정상적으로 좀 하면은 음. 좀잘안 빠지는 거 음. 같고 막그래가지고제 나름대로. 그때부터는 좀 이제 드리는 네, 그러면 막 샐러드를 <웃음> 많이 먹었던 거 같고 야채가 닭가슴살 계란 이런. 거. 아 근데 또 오전에는 좀 음. 만들어서 뭐 요리하는 거 좀. <웃음> 아니 난 먹으러 뭐. 어.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정상식으로 1 2 0 k g 까지 빼고 120에는 이제 100kg까지는 약간 이제 식단 뭐 샐러드도 먹고 네. 양주 좀 적게 먹고 이런 거해 가지고 100kg까지 이제 빼서 여기 오고 나. 그와서 네. 그때도 막이것저것만 했을 때는 음. 살빼려 하고. 자좀억그러서 가지고 아, 여기 와서 좀더 음. 몸도 만들고 배우고 싶다 해고 딱 근데 그때 좀 어그러져가지고 좀 많이 음. 먹어가지고 98kg 정도 먹는 네, 거0니 그러니까 100kg에 그 사진이 1 0 0 k g 때구나 네. 100kg대구나. 처음에 어. 198kg? 응. 클리, 클린푸드 하니까 좀 금방 어, 95까지... 그이후에 어, 그 내가 카페에 올지 것처럼 클린푸드... 클린푸드 식단으로 해가지고 양 조절하는...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많긴 많더라고요 많긴 많아. 많아가 조절... 막한끼 같은 것도 굳이 또 저녁에는 많이 안 먹네 내가 딱볼 때는 한이 아닌 거야 내가 딱, 볼 때는 한끼 거야. 딱 하루 양이치 거의 그네가 사진 올리는거야그 정도 먹으면 딱 어느정도 식당에 배고프이 <웃음> 빠지고 거기서 조금씩 더 줄이는 건 금방 <웃음>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 찍은 게 이제 80kg 그니까 러휠도 와가지고 몇 개월 한 거야. 그, 우리 어떤 이슈 때? 네, 우리 어떤 이슈 때? 우리 어떤 이슈 때?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또 그,